야, 다있었어 오이 먹고 싶었어. 똥 놓아야 되는데. 조금 먹고 얼굴 자세히 보자. 그러면 너가 배고파서 그지? 어제는 왼발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 어, 이쪽 응. 옮기니까 좀 낫네. 한번 볼래 여기 어떤가? 괜찮아. 어 여기 까만 칼질. 젤리 부분이 퉁퉁 부었는데. 어. 아이 잘 먹네. 우리 잘, 잘 먹네. 우리도 강아지 잘 있었어.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 네. 선생님, 얘 걸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문제아그 어, 장안에서는 조금 씩 걸어 다니긴 하는데. 네. 웬만하면 안 걸어 다니는 게좋습니 음. 음. 음. 그럼 얘는 장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엎드려 있어요? 가만히? 보통은 엎드려 있던가 아니면 네. 일어나 있던가. 네. 어, 지가 아프니까 안걷겠지 자. 아. 근님 만나서 가면 예. 좀 이렇게 돌아다니긴 하더라고. 네. 이음 먹고 이제 이제 호박고 먹어 볼까? 호 엄마가 지금 손 깨끗이 씻고 알코올 다 바르고 왔어요. 어? 엄마 손으로 먹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어? 단호박물은안 가져오셨죠? 응.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천천히 먹자. 오잘 먹네, 오잘 먹네. 이 먹고 사료 먹어야 돼 이제. 오잘 먹네. 잘 먹네. 어 기다려. 안삼키는데요 <웃음> 안 삼키는데? 응. 아니, 안삼키데안 안 씹는데. 자, 사료를 먼저 내리자. 잠깐만. 또 줄게. 자, 이만큼. 에피타이저를 이제 먹었지? 그러면은.